영어트리 패밀리 워컴 백 영어트리 가족들 왕초보 영어공부 한글보다 영어도 쉽게 읽기 3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저희 채널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거라면 워컴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타미쌤이고요 저는 현재 김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도 잘 모르는 ABC를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읽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영어로 간단한 대화도 하고 웬만한 글은 다 읽는 그런 상태까지 쉽게 재미있게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 어른들이라고 어렵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래서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프로젝트를 아홉 개의 동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1강과 2강을 보지 못하셨다면 그첫 번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갔다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리고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영어 공부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파벳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S부터 Z까지 8개의 단어를 보려 하는데요. 이 여덟 단어 보기 전에 파미스를 공부하실 때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발음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발음소리를 연상시켜줄 수 있는 연상 단어입니다. 단어 암기에 아직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은 소리를 익히는데 집중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S입니다. 이 S의 대문자와 소문자는 모양이 같습니다. CO와 같이 크기로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별이 되는데요. 소문자 S는 대문자 S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빨을 닫으시고 혀를 아래니 쪽에 미세요. 그러면서 바람을 부시면 S 소리가 납니다. 제가 여기 소리에 두 가지를 써놨어요. 시옷을 써놨고 쌍시옷을 써놨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시옷과 쌍시옷이 발음이 다르게 구분되지만 영어권에서는 하나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S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의 소리 쌍시옷과 시옷으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더 쉬우신데요. 쌍시옷은 모음을 만나는 초성일 때 써, 선, 세트 이렇게 쌍시옷으로 발음이 나고요. 그냥 시옷 소리는 받침일 때 단어가 끝이 날때 pass 이런 식으로 s 소리로 끝이 납니다 s의 연상 단어들을 볼게요 만약에 sun 태양 아래서 오랫동안 sit 하고 있으면 우리는 sick 아프겠죠 다음 단어는요 t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는 미묘한 차이가 있죠. 위에 꼭지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t같은 경우도 이획으로 소문자를 쓰게 됩니다. t소문자 아래쪽에 꼬리가 달린 t도 있고 그냥 십자가 모양의 t도 쓰이기도 합니다. t같은 소문, 소문자에 꼬리가 달리는 이유는 첫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체를 쓸때한 획으로 단어를 연결해서 쓰다보니 꼬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T의 소리는요. T입니다. T, sound, T. 잇몸과 앞니 사이에 L 소리가 나는 그 위치를 가볍게 치시면 됩니다. T, T. 우리가 trip, 여행을 갈때 tree 아래서 tent, 를 치고 좋은 타임 시간을 보내면 좋겠죠. 그 다음 글자는 U입니다. U you 또한 A E I O와 같이 모음입니다. 모음은 다양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적인 소리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말굽 자석 같이 생겼죠. 각이 없이 부드럽게 U 모양을 쓰시면 되고요. 유 소문자에는 오른쪽에 꼬리가 또 있습니다. 이외에 꼬리가 있는 것 또한 필기체 이어서 쓰기 위험입니다 그래서 소문자에는 꼭 꼬리를 달아주셔야 합니다. 유의 대표적인 소리는요, 어입니다. 유 sound, 어.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 소리를 한번 다뤘었는데, 맞습니다. 오가 아와 어 소리 두 가지가 난다고 했었죠. 어떻게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 1강 때 A와 E를 비교했을 때 A는 길고 따뜻한 소리. 에. E는 짧고 날카롭고 얇은 소리. 에. 라고 구분을 했었죠. 이 O와 U도 마찬가지입니다. A처럼 먼저 나온 O가 길고 따뜻하게. 어. 되고요 유가 늦게 나온 이처럼 짧게. 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D -O -G, d-o-g. dog. 개. d-u-g. 땅을 파다. dog. 유가 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날카롭게 들리시죠. 어. 어. 예, 이두 소리 잘 구분하시게 자주 반복해 주세요. 자, 비가 오는 날. umbrella. 우산. under. 아래에서 강아지들이 엉거주 줌 하게 앉아있어요. 원래 ugly 까지 하려다가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서 차마 ugly 라는 말을 못 붙이겠네요. umbrella under 엉거주 줌 ugly 그 다음 글자는 V 입니다. 이 V 는 U 같이 생겼는데 각이 졌죠. V 도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니까요. V 저. 대문자와 소문자가 C, O, S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 역시 딱 반이고요. V의 소리는 V입니다. V, sound, V. 한글로는 비읍으로 표기하는데요. 그래서 B와 V를 비교할 때 차이점은 B는 입술만 닿아서 소리를 낸다. V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살포시 대고 V. 아랫입술을 밀어내는 거죠. 아랫입술을 살포시 깨무는 소리가 하나 더 있었죠. F가 있었습니다. F 소리는 물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만 부는 거고 이 V는 물고 있는 상태에서 아랫입술을 쳐내는 거고요. 항상 비슷한 소리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더욱 오랫동안 그 소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volume, 크기 조절을 못해서 옆에 있던 vase가 깨져버렸네요. 저 또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으로서 바이올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W. W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항상 웃겼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W인데 생긴 건 WV거든요. 이 글씨 역시 C, O, S, V와 같이 대문자와 소문자가 똑같이 생겼고요. 크기는 딱 반입니다. W의 소리는 우리가 워 라고 가르치는데요. W sounds 워. 이 W와 Y의 소리는 한글에서는 좀 기준이 애매한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워 라고 배우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W의 역할은 워에서 우 역할을 해줍니다. 밑에 그림에 보이시는 Wonder Woman 같은 경우는 W 다음에 나온 o 의 소리 어 에다가 우를 같이 써줘서 워가 되는거죠. W 소리는 워이지만 모음에 우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Wonder Woman이 want, 원해요. 와플을. 그래서 Wonder Woman, want, waffle. 다음 글자는 X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C, O, S, V 같이 똑같이 생겼고요. 크기는 반입니다. X의 소리는요. X입니다. X, sound, X. 이 X의 소리를 보면 ㄱ과 ㅅ 두 글자로 쓰여지는데요. 이 ㄱ은 앞에 있는 모음의 받침 역할을 해주고요. S는 그 다음 단어의 초성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X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리 많지 않아요. X가 첫소리가 나는 단어들은 되게 E가 앞에 붙어있죠. 그래서 그 e, e 소리에 키역이 받침으로 들어가고 S 소리가 그 다음 초성으로 들어가는 약간은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상 단어들을 S로 끝나는 단어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Fox 여우가 X 도끼를 가지고 box, 상자를 fix, 고쳤어요. 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기지개, 기지개 모양입니다. 소문자는 꼬리의 방향이 조금 다르고요. 이 소문자 또한 g, j, p, q와 같이 공책선 밑으로 꼬리가 내려옵니다. y의 소리는요, 우리가 여 라고 가르치는데요. y sounds year. 이 알파벳이 끝난 후 다음 동영상인 여러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여 소리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라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작은 선입니다. 어에 우리가 작은 선을 더해서 여를 만들죠. 오에 작은 선을 더해서 이어를 만들죠. y는 그 다음 나오는 모음에 그 작은 선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W가 우를 더해주듯이 말이죠. Yes. Y 다음에 E가 있습니다. E는 원래 에 소리가 나죠. 이 Y가 여기서 선을 그어주어서 예가 되는 거죠. 요요 같은 경우도 O가 O 소리가 나 있는데 Y가 선을 그어주셔서 yo 요요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W와 Y 읽는 법은 조금 반복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에게는 멋진 꿈이 하나 있어요. Yacht, 요트를 타고 Yellow yogurt, 노란색 요거트를 먹는 거죠. 노란색 요거트면 무슨 맛이어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마지막 단어는 Z입니다. 우리 예전 스타일 Z죠. Z 역시 대문자, 소문자, 모양이 같습니다. Z의 소리는 Z가 납니다. Z, sound, Z. 한국에 없는 발음이라서 이거 발음 연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쯔도 아니고요. Z도 아니고요. Z도 아니고요. Z 아니고요. Z 그 전기 진동. 이빨을 붙이시고 혀를 윗니 쪽에 대시고요. 전화기 진동 소리 나듯이 이빨에 진동이 느껴지실 만큼 진동을 주셔야 됩니다. 쯔가 아니라 쯔가 어려우신 분들은 쯔, 쯔, 쯔 혀를 차시면서 시작하셨다가 쯔, 쯔, 쯔 조만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쯔하면 10대, 20대에게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zombie, 좀비입니다. zombie가 zoo에 가서 zebra를 먹었대요. 이 여덟 단어를 다 보았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또 분류를 해봐야겠죠. 알파벳을 공부할 때 모음과 자음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오늘 배운 모음은 u, 어 입니다. 자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목젖에서부터 깊이 소리가 나야되는 W, w, Y, y 소리가 있었고요. 입술이나 이빨을 사용해서 바람으로 소리가 나는 S, S, T, T, V, V, X, X, Z, Z 있었습니다. 제가 1강때도 말씀드렸지만 26단어를 한 번씩 보시는 것보다 같은 8, 9단어를 세번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름소리, 발음소리, 연상단어 이세 가지를 꼭 연결해서 같이 연습하셔야 효율적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다룬 26개 알파벳 중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4강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글보다 쉽게 줄줄 읽으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 뵐 때까지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